안녕하세요 나연 언니야입니다. 천도명상 일기 초제를 3월 27일 일요일에 지냈었고 어제 4월 10일에는 천도명상 일기 초제가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11분을 모셨었는데 이기에는 15분을 모셨습니다. 천도 명상을 일기와이기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일, 2기 합쳐 총 26분을 모시고 천도 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에는 몇 분을 모시게 될지 정해진 것은 아직 없으나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이다 천도 되시길 매일매일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2기 초제의 추도문은 지난달 3월 27일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지훈님과 어머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버지 전상서 아무 걱정 없이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곧 태어날 아버지 손주 딸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 이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심하게 말하고 상처드린 일들 부모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를 성신껏 잘 모시고 형님과 우애있게 지내겠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그 누구보다 사람 좋아하고 인정이 넘치던 아버지 많은 이와 만나고 헤어짐에 진정 행복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가볍게 헐훨 날아 오르시어 저 높은 우주에서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아버지의 아빠로 태어나서 저에게 평생 주셨던 사랑을 갚으면서 그땐 아버지와 채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원없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것들 평생 아버지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2022년 4월 10일 막내 아들 배상 여보 우리 억척스럽게 열심히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많이 사랑하고 잘 살겠습니다 저승가서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편히 쉬세요. 2022년 4월 8일 저녁에 쓴 아내 올림